한쪽은 기존 MMORPG와 다른 재미를 준다는데 어, 다른 한쪽은 MMORPG의 본질인 커뮤니티성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재미를 담은 게임이라고 소개하네요 음... MMORPG의 본질을 담은 다른 재미는 대체 어떤거지?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 6월 2일에 VR 쇼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게임사들이 미디어 쇼케이스를 진행했었는데요. 그중 오딘의 쇼케이스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화려하게 보여준 쇼케이스이지 않나 싶네요. 모션 캡처, 페이셜 핑등 다양한 기술적인 시도를 통해 최고 4K 이상의 그래픽을 구현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쇼케이스에 나온 영상들로 어떤 인기 임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애플스토어에만 공개된 UI를 통해서 있지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중요한 클래스죠 전직을 통해 상위 클래스로 갈수 있다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쇼케스에선 전직 내용은 보여주지 않지만 전직을 할 시에 전혀 다른 전투 스타일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동 전투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특정 스킬 사용 시 발동되는 연계 스킬과 특정 상황에만 발동할 수 있는 수동 스킬 등전투에 다양성을 넣었다고 합니다 UI에서 보면 오른쪽 하단에 스킬 창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닌 하얀 점을 통해 다음 슬롯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어 제가 했던 가장 비슷해 보이는 게임이 V4인지라 비교를 해보자면 은 특정 스킬 사용 시 발동되는 연계 스킬이란 그냥 연계 스킬이 있는 그 스킬 장착으로 발동 조건만 맞으면 알아서 발동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계 스킬도 뭔가 비슷하게 보이죠? 특정 상황에만 발동하는 수동 스킬은 아무래도 상태 이상에 걸린 상대를 공격할 때 활성화 되거나 어, 증표 같은 걸 박은 상대를 공격할 때 사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클래스 소개 영상 로그편을 보시면 활 사용할 때 속박을 걸거나 폭발물을 떨어뜨리는데 어, 이런 스킬들이 앞에 말한 특정 상황에 발동하는 수동 스킬이지 않나 싶군요 클래스 소개 영상이 벌써 두개나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캐릭터에 대해서 알수 있는게 얼마 없습니다 어, 그나마 있는 정보라고는 공식 카페에 있는 기본 스탯인데요 워리어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일한 남성 캐릭터이며 스탯은 방어력에 몰빵된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어 쪽도 반 조금 안되게 스탯이 보이는데 어, 아마 이거는 전직하기 전에 기본 스탯일 거라 예상됩니다 대검 워리어인데도 저 스탯으로 시작되면은 음, 좀 딜하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다음은 프리스트입니다 아군 보호쪽에 스탯이 완전 히 몰빵되어 있고요 방어력과 적군 제어은 동일한 수치로 보입니다. 저 스탯 표기상 공격력이 없는데요. 저정도 공격력이면 아예 없는 수준 아닌가요? 마법 탱커로 전직을 하게 되면 저기서 방어력이 더 오를거고 어 프리스트는 솔플로는 엄청 힘들어 보이는 캐릭터네요. 다음은 로그입니다. 공격력과 난이도의 모든 스탯이 몰빵된 걸볼수 있습니다. 적군 제와 방어력도 동일한 스탯을 가지고 있군요. 어 어차피 자동 게임이라 난이도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저건 왜 있는 거지? 쇼케이스에서 개발자가 직접 응용 캐릭터라고 소개한 만큼 PVP나 쟁을 중점으로 즐기실 분들은 로그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 소설이스입니다 공격력은 로그와 똑같은 수준이나 나디노든 절반 정도 떨어져있고 적군 제어 또한 로그와 같은 능력치입니다 다른 점은 아군 보호 능력이 있는거 봐선 파티형 버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가지 캐릭터의 스탯으로만 본다면은 메인딜러 로그, 탱커인 워리어, 서브딜러 소서리스, 힐러 프리스트 이런 구조로 한 파티가 될것 같긴 합니다 애플스토어에 공개된 U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케이스에서도 공개하지 않았고 공식 카페나 홈페이지에도 없는데 오직 여기서만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화면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PC 버전에서의 UI 같긴 합니다 어 근데 뭐 모바일에서도 디자인과 배치는 똑같을 겁니다 일단 모서리 쪽으로 모든 버튼들이 몰려있다는 점 게임 화면은 깔끔하게 비어서 컴퓨터로 할 때는 그래픽 감성에 최적화되어 보입니다 어 위쪽과 아래쪽 둘다 프리스토로 찍은 쓰샷인데 오른쪽 하단의 버튼은 달라요 위쪽은 도끼 모양의 아이콘만 보이는데 아무래도 체증물 앞에 있으면 저런 식으로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스킬 창 위치에 소모품 상인, 교환 상인 등 마을에서 볼 법한 버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건 이제 마을에 있을 시에는 스킬 창이 아닌 NPC에게 바로 할수 있는 바로가기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귀찮게 여러번 메뉴를 누르지 않고도 한번에 보이도록 해놓은 점이 마음에 드네요 평타 버튼 옆에 있는 이 화살표 버튼이 아마도 여러가지 버튼을 나열하는 메뉴 버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UI의 상단을 보시면 탈 것이 보입니다 두 칸이죠 수많은 탈 것이 있는데 어디는 공중 탈 것이 있습니다 많은 영상에서 이미 공개가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죠 과연 공중 탈 것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뭐 단지 능력치용 탈 것인지 저 공중 탈 것을 타고 지상에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게 가능한지 궁금했는데 쇼케이스 중이 부분이 공중 탈 것의 사용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지역을 제한 없이 갈수 있고 건물이나 벽을 올라 탈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대부분의 공중 탈 것이 보이는 영상은 공중에서 뛰어내리면서 타는 영상들 뿐이죠 아예 타고 있는 영상들도 탈 것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가는 모습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볼땐 공중 탈 것의 사용처는 활강을 이용한 원거리 이동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쉽게 생각해서 젤다의 전설에서의 활강과 원신의 활강을 생각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활용성이죠 젤다의 전설이나 원신 같은 경우는 저 활강의 기능을 많이 쓰거든요 탐험을 할 때나 맵에 숨겨져 있는 곳에 가기 위해 또 기믹 해제를 하는 등 쓰이는 곳이 많습니다 과연 오딘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냐는 거죠 저게 진짜 단순히 자랑용 이동 탈것이면은 아 이거는 진짜 200% 능력치가 붙어서 뽑기로 뽑아먹기 위한 거죠 탈것이 무려 두 가지니까 돈도 두 배로 들어가겠죠 야이 부분은 제발 뽑기로 위한 장치가 아니길 빌어봅니다 탐험과 자유도 부분도 강조하는 거 봐선 어 미루뽀처럼 맵 이곳저곳에 숨겨진 보상이나 공간 등 저 공중 탈 것이 쓰이는 곳이 있으면 합니다 UI 칸에선 탈 것만 보여서 이 게임은 소환수나 펫 개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 쇼케이스 내내 캐릭터 머리 위에 떠다니는 게 있습니다 처음엔 프리스터한테만 보이길래 프리스터의 스킬인가 했는데 어, 나중에 보니 다른 캐릭터들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 누가 봐도 소환수로 보여서 오딘도 역시 3단 뽑기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스레이드와 PVP 컨텐츠의 바랄라 대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딘, 토르, 로키 같은 신들이 필드보스를 등장하고 4인 파티의 인스턴스 던전을 통해 레이드의 즐거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어, 유저 위에 보이는 이 눈동자가 보스의 타겟으로 보이고요.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니 워리어한테만 표시가 뜨는 게 아닌 활로그나 프리스트한테도 저 타겟 표시가 보였습니다. 어, 이걸 봤을 땐꼭 딜량 1위가 아니더라도 공격 타겟이 잡혀 보이는데 어, 랜덤 타겟이면 진짜 역할군에 맞게 플레이를 해볼 수 있어서 보스전에서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구에 한 바퀴를 돈다고 하는 이 엄청난 크기의 요루문간들을 어떻게 상대하나 했더니 이렇게 몸에 올라타는 던전 형식으로 잡혀 볼수 있는 것 같네요 어, 쫄몹도 소환하는 것 같고 수동조작으로 할만한 패턴이 들어가 있다면 정말 해보면 알겠죠 PVP 콘텐츠인 바랄라 대전은 앞으로 다가올 공성전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스타트는 공중 탈 것에 활강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첫 착지를 실패하면 이렇게 벽에 붙은 상태에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저때 타겟팅 당해서 공격을 맞는다면 은 시작과 동시에 죽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영상은 워리어와 활로그 중점으로만 보여주는데 어, 확실히 활로그가 좋아보이네요. 저기 피딸려서 도망가는 프리스트를 짤짤이 공격으로 끝까지 쫓아갑니다 중간중간 할버드 같은 도끼를 들고 있는 워리어도 보이네요 대검 워리어가 꼭 겉만 사용하는게 아닌가 봅니다 모바일 게임의 pvp 컨텐츠는 뭐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따로 분석은 의미 없는 것같고요 역시나 모바일은 원거리가 좋다 라는 느낌만 강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쇼케이스에 나온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UI 부분은 공개된 이미지 가지고 추측해 본건데 여러분은 공중탈 것이 과연 어떤 기능으로 나오게 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